레고 프러 랩튠 플 엔진 프로 엔진, 엔진, 엔진, 엔진, 엔진. 세팅 합성 대회 개최. 여러분들 자기의 흑역사를 공개하는 스트리머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세트님의 으르렁, 플러스, 바피드 클리크, 바피드 클리크라고 있을 거예요. 흰색으로주르들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아니, 제정신이세요아금 제가 니금 제가 지이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아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보겠습니다. 옛날 디젤금 제가 <웃음>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이 사람 <누구야? 웃음> 네, 가이 자동차에다가... 사람 가 지금 제가 지가이 사람 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이금 제가 지금 제가 어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를 자세히 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랩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흙입니다. 그치? <웃음> 어, 나바로 여러분들, 힘을 털려고 뛰어내렸습니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만 할걸다 움직인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상당히 쌉니다. <웃음> 합격! 합격! 이거 만드는 거 진짜 힘들어요. 자, 0091님. 닉네임 기억해두겠습니다. 자, 일지 세팅. 왠지 누르기 싫은데?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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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오그라들어서 못 듣겠어요 죄송합니다 틴틴가 말대꾸 어? 제목부터 뭔가 안돼 보지마 안돼 안돼 안돼 그럼 넘어갈게요 이젠 자신을 풀업 시켜버린 세팅 보겠습니다 <웃음> 아 잠시만요 이거는 부금 켜야겠다 이거 진짜 와와와 와. 와,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진짜 이걸 어떻게 그리신 거지? 그타 무세님이 이젠 자신을 풀업시켜버린 세팅. 세탁포드 이름하여 세탁포드오 마이 간. 이분 진짜 찐 우승부고 저에게 굉장한 타격감을 주어서 우려먹기, 기랄님 세팅님 밈 버전의 영상들 잠시만요, 들어볼게요. 가뭐 oh, no. 이렇게 많아? 네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 패카페에 가입해서 보세요. No. 세팅 오브 나이츠 볼게요. 어, 부금이죠? 네, 고도프업 아, 이게 프랍. 원본 영상이죠? 이게 세팅 오브 나이치 볼게요. 뭐야 진짜 이거 제작시간 약 7시간 걸렸다고요 슈가님 아 진짜요? 굉장히 음. 1차원적인 합성물 이렇게 단순한게 좋아요 존팅 이게 그거죠 그그그 키아노 그, 그, 그 아저씨 그리고 이제 다이내믹한 연출 히아노 리버스 저도 그 이름 알고 있습니다 세간 어? 설마 그거를 깜빡하겠습니까? 에? 잡한 합성 클래퍼드님이 얼굴 제 캐릭터가 말머리를 썼을 때그 모습이고요 세트롤이 나가신다 습격 실패 어, 트위치 시청자분들을 끊했고요 이건 얼굴 아유, 제 얼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순순히 시청률을 넘기면은 폭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야 뭔 소리야 어? 야생의 옥투가 나타났다 오프레스 MK2 세팅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여기 티가 하나야 됩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 제 얼굴이 여기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아제 얼굴은 이거죠. 베빈 웨스턴, 에이번 에르츠, 세탐, 엡실론 프로그램에 입교하신 세팅님. 오 어, 프렌즈님이죠?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이게 뭐야? 아들. 네. 아니 얼굴 제 얼굴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아니 저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진짜? 이분 닉네임 알아야겠어 아 풀엔지님 시청률 아직도 안산냐 그만 세팅왕 마스터 세팅 세팅 바보 뭐야 이 디테일 제가 이거 못읽을 줄 알았죠 임포텍 메버릭 점점 이상해지는데 세쿠람보 아 영상이 나왔구요 이걸 봅시다 배고프로 배고프로 엔진프로 엔진프로 엔진프로 엔진프로 엔진프로 진짜 이정도면 1등에 가까워요 제 목소리를 음성조교라고 하죠 목소리를 따와가지고 만든거 이 영상 제가 저장해서 알람소리로 듣고 싶을정도로 굉장히 고퀄리티 세틀러? 안돼! 저는 나쁜사람이 아니라고요 제 얼굴이 합성된 모습 gt5 오케이 확인 아아 아! 그만 그만 안돼 아, 하지만 틀어야겠죠? 진짜 틀기 싫은데 틀어야겠죠? 여러분들 각오하세요 토마스가 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것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목소리도> 컨트 <트레이버> 요리 완성! <목소리도> 음! 음! 제2회 GT5 <목소리도> 내가 지금 뭘 본거야? 현대미술인가요? 자 그리고 세팅 합성대회 종료 여기까지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